안녕하세요, 희승입니다. 방금 일어나가지고좀 졸린데요. 오늘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하루 종일 딩굴딩굴하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먼저 비타민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주셨 방 정리하고 거, 거실 다 정리했어 어, 거실 다 정리하고 지금 커텐 열고 쉬고 있어 어, 뭐 집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게임도 하고 박자고 너 지금 어디 가지? 너 어디가 없어? 아, 게임 알겠어 엔로그 Game o t n 원래 이런 시간이 더 좋은 거예요. 멍 때리고. 일단 할게 없으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한테 전화해볼게요. 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어디야 어, 라운지요. 라, 자고 있었어? 예. 뭐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ㅋ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아 진짜요? 아니 뭐하나 뭐 하나 전화해봤지? 저 자고 있어요. 아 그래? <웃음> 계속 잘 거야? 네. 옆에 누구 있어? 자 아무도 없어요. 의전팀도 없어요. 의전팀도 없고 멤버도 없고 너 혼자야? 네. 잘재낼게요 알았어. 네. 잘 자. <웃음> 네. 음. 전화가 3분 이상을 안 넘어가네요. 너무 친해서 그래요. 저희 멤버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방금 전에 카톡으로 니키가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축구 게임 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어떻게 긴장되지? 카메라앞으로는이스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땡겨, 땡겨, 땡겨! 와, 어, 그렇 어. 으 <웃음> 아아... 그렇지! 으악! <웃음> 으 <웃음> 오, 깜짝이야! 어? <웃음> 아, 살렸어! <살려줘. 웃음> 와, 방금 찢어놨어 <웃음> 트리플킬! 지금 제가 40킬 중에 23킬 따는데 아니, 이렇게 물리면 안 된다니까. 행복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미드 아닌가? 오 S S 마이너스 등급 굉장히 높아요 이게 평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점이라는 게 게임 한판하면은 매겨지는 점수인데 제가 S가 나왔어요 그만큼 잘했다는 게와 이게 또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게, 이게 제, 제가 이거거든요 제가 우리 팀과 상대 팀 통틀어서 두 번째로 제일 공격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라면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제 니키가 와서 같이 조금 놀아주다가 이제 녹음을 하러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맛있다. 먹방이 아. 음. 뭐야? 먹방. 아, 맛이 맛있어? 네. 이걸 먹기만 하니까 잘찐거도 그러니까 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잘 먹었습니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63. 원래 몇도 나도. <웃음> <웃음> 이거 뭔가 잘 어울리는데. 약간 아빠 되는 아빠 된 느낌. 잘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지우고 비파하러 갑시다. 오, 어. <웃음> 아이고 아이도 오아아이선선나이 노루, 노 예. 네. 연습은 꼭 스티커에서 꼭스하커에서꼭 스티커에서 꼭 스티커에서 꼭스티에 축하해 주러 에고하습니다에서 하루 티커에서꼭 스티커에서 하 스티커에서 꼭 스티커에서 꼭스티커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모든 저의 일상들이 다들어커에서아서엔지니어에서꼭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도 이런 브이로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희생 그리고 n 하이프 되겠습니다. 일본 데뷔랑 새롭게 나올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희생이었습니다.